사귀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나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데리고 놀려고 하는 건지 좀 애매할 때가 있죠 남자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하고 계속 오랫동안 사귈 생각이라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내 여자라고 인정하고 오랫동안 이어가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자기 친구들에게 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줘요. 내 여자를 소개시켜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생활 범주안에, 자기와 오랫동안 같이 있는 친구들 범주안에 내 여자친구를 들여놓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자에 대해서 애착이 좀낮다고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여자를 요 어디든지 데리고 가려고 해요. 정말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면 남자는 남탕으로, 여자는 여탕으로 가는 것처럼 어딘가 꼭 같이 가면 안될 상황이 아니고서는 어떤 핑계를 대서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내 여자와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꾸 만나고 싶어서 귀찮게 해요. 이 부분은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속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때도 있는데 남자 마음속에서는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가 정말 원하면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게 보편적인 성향이거든요 물론 개개의 남자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여자분이 느낄 때 나하고 만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경우인데 거리 때문에 피곤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붙인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일까? 라는 것에는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정말 좋아하면요.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막 뭔가 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돈이 많은 남자든 돈이 적은 남자든 자기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어 선물을 사주려고 하거나 뭔가를 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데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어내 남자친구는 저한테 돈을 잘안 써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을 안 쓰더라도 요그 남자 기준에서는요. 많이 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실질적인 대비 상황을 파악해 보시는 게더 중요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물건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 여자친구에게 접목을 시키면서 이 물건을 사야 되겠다, 이 물건을 사 게 맞겠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 시키면서 선물을 준비하거든요 다섯 번째 특징은요 연락을 하면요 대답이 빠르게 와요 즉각 즉각 답이 안 오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요 내 남자친구가 뭔가 지금 딴 짓을 하고 있는 바람을 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사귄 지가 오래돼서 혹은 바빠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애정은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의 놓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항상 성격이 되게 밝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대부분 여러분의 남자친구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보통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내 기분이 안 좋든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든요. 나보다는 그 사람이 갑이니까 내 기분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이 우선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는 거죠. 반대로 내 앞에서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있다면 나를 되게 많이 사랑한다는 것에 감점 요인이 되겠네요. 일곱 번째는요. 자기 자랑을 되게 많이 하고요. 말이 많아요.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어, 귀찮은 걸딱 질색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뭔가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든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내 진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고 내가 좀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라 거죠. 여덟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멋을 부리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꼭 멋진 남자만 멋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원래 패션에 꽝인 것 같아요. 그런 남자도 요 사랑하는 이성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름의 멋을 되게 부리거든요. 내 남자친구는 외모가 별로라서 멋을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구분이 잘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치밀하게 보시면 헤어스타일 옷차림, 향수까지 나름의 노력을 애써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멋을 부리는 증상은요. 어린아이든 중년의 아저씨든 할아버지든 다 똑같아요. 어떤 연령의 남자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는 자기 외모를 좀더 있어 보이게 하려는 게 본능이니까 남자가 멋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지금 누군가한테 마음이 많이 끌리고 있다는 거겠죠? 반대로 나한테 마음이 끌렸던 남자인데 나한테는 멋부리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가 어느 날 멋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남자친구가 혹시 바람피는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드린 말씀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해서 판단해 보면 내 남자친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 남자친구는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랑의 온도는 요 항상 높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막 질책하지 마시고요. 체크를 해봤더니, 어, 내 남자친구가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부추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